<웃음> 안녕하세요 하스펀입니다 재미있는 하스펀을 위해 여러분들의 제보를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미디어 네이버 닷컴으로 제보해 주시면 저희가 크레이터 분들의 동의를 얻어 재미있는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이번 하스펀도 재미있게 봐주시고 즐거운 한주 보내세요 아 그거 박사본탄게 조금 아쉽다 4딜 그렇지 그래서 다시 띄웠습니다 없으면 만들면 되지 그냥 줄수 있는 거 아닌가? 심지어 바르고 수 있는데? D카드 나오면 키가 아닌가? 내면에 암만 주면 키가 아닌가? 그렇게... 와! 진짜 주네? 진. 와, 레전드 게임. 와, 레전드 게임. 유하. 이거리기네. 진친 배신하면 얘도 변하나? 안 변하네. 오, 변한다! 오! 오! 오, 뭐야! 오! 잠시만. 아, 노자리 하고, 알렉. 있는다 제발. 아, 오, 오 제발, 이거만 집면돼 와, 와, 와. 와, 와, 이 와, 다 이뎀이두 번이나 부족해서 진다고? 아, 아 제발 살려줘! 아, 조졌다 제발 빌카드! 아, 아 미쳤나? 어? 어? 이 무슨 뽀가 된다고? 뭐야 이거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와야 돼 이거. 빨리 하면 안돼 어 너무 빨리 터는요빨부빠바바바바바바바바바 죽여 죽여 죽여 이 죽여 빨리 죽여 어 죽었다 죽어 죽었네, <웃음> 죽었네. 이자식 와~ 겁나 악사의 마지막 희망, ABC 악사 왔다. 와~ 악사의 마지막 희망. 이거는 남겨둘게요. 쪼갤 수도 있거든요? 귀하면 사람 다시 봐요. p 요 a PDM, p 면 m p 들도다 d m PDM, PDM, 아볼까한 d 뒤덮는 마법의 자, 기 나. 잘 보자. 정말 금색 큰다. 금 큰다니까. 음. 나와라. <웃음> 와! 어우, 이 어, 안 나온 줄 알았네. 와! 야뿌리기잉! 습 s t r 를 뿌리고 비 하니까 그저7 Ex者onnen 쏘버리구야 어? 9 e x 이 a 버리고 7 Ex者 p o s s i 휘둘러치기 쏘고 지뒀다 와이2이네 이거네 이거네 이거야 진짜 토 나온다 와 진짜 이 야생은요 여러분들 얼미약 하나씩 챙기고 시작하세요 간다 까시 일발 장전! 준비된 사로부터! 사격! 소대장님! 탄피가 없습니다. <목소리> 제발 나와라 이! 나와라요. 나와라 이제. 나와라이노모. 나와라 나와